네? 변호회는 네. 다 똑같이 세꼬시로만 드시는거죠? 그럼 발라도 돼요. 발르는 아. 것도 되고, 끝은 것도 돼요. 반반도 될까요? 네. 아. 이게 물이, 물이 튈텐데 이런거 찾으셨나봐요. 응. 네. 그게 좀 기름이 없어서 음. 작으면 맛이 좀 들어요. 화단이 처럼 그렇게이 안에 내장 막 있잖아요 네네. 아 그거 안 빠지면 비려요 예 원래대로라면 그냥 먹기는 해요 근데 많이 비려요 그 부분이 네네. 그리고 그 못먹겠더라고요 까만 게 주운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. 이거 까만 거를 많이 먹으면 배탈이 좀 난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까만 걸 빼는 쪽이고요 이게 닦을 때나 통교할 때 내장 부분에 물기가 있으면 비린내가 올라와요 네네. 수압이 좋아서 손으로 닦으면 좋긴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손주를 계속 불아야 돼요 빨리하는 방법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수건으로 다 닦았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탈수도 이렇게 수건으면 속에 우선 물기가 없어요 수건으로 닦는 이유도 이 물기를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겉에는 묻어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는 여기까지만 빼는 게 있고요. 아예 다 빼는 게 있어요. 아. 네. 전후가 빼가 완전히 제거 같아요? 어, 거의 완전히까지도 돼요. 근데 너무 많이 빼면 맛이 좀 덜한 것 같은데. 이렇게까지 빠지고요.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해요. 여기서 쓰는데 요거까지 빼는 데가 있어요. 요거까지. 음. 이것까지가 빼요. 이거는 거의 안 걸려. 요 저도 빼 있는 걸안 먹는데. 이거 먹어야 요 이렇게 아예 빼면 빠져요. 시간이 오래 걸려서. 웬만하면 그냥 해요. 일요에만 오천 원해떠주 거. 아, 이거 근데 저희가 유튜브 찍었었는데, 해 뜨는 거 촬영이 되 네, 하세요. 근데 아, 네, 이거 반 그냥 세컷 해주시고. 반은 포 떠줄까요? 이거 얼마씩 한대요? 만 오천 원 키로 똑같아. 반반 해도요? 네, 반반 해도. 네. 네. 네, 하세요 예, 가져가세요? 네, 가져가세요 뭔지 써는 거를 저걸로 올린다고 그러는 거죠? 네아은 버튼다고? 네 음. 됐어. 아 이렇게 뜨는 거예요? 오케이, okay. 아요 좀? 이게 다야. 저쪽에서 응. 기다려줘. 하나 먹어봐도 돼? 응, 하나 먹어봐도 돼. 먹어봐. 맛있어? 나 아직 안 먹어. 응 맛있어. 맛있어? 고수해. 응.